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자 춤꾼으로 쟁에 참여하는 경우에 유용한 스킬트리와 키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야성의 스킬과 낭만의 스킬에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라서 완전유비분들은 이전에 업로드한 그림자 춤꾼 공략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빼쟁용 그춤 스킬은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찍어두는 편이며 전체 스킬포인트가 야성 8포인트, 사명 7포인트, 낭만 5포인트를 유지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스킬포인트를 고정적으로 정해두고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야성의 8패시브, 사명의 비수던지기, 낭만의 신명을 챙기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이유는 좀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 공격인 연속 속이는 계승자 스킬을 바위로 찍어서 범위 공격으로 사용하는 편이며 1.4 오더가 있더라도 모든 활쟁이가 정확한 에임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살이 튕겨서 맞을 수 있도록 바위를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큰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중앙에 뭉친 다수의 적들에게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위기가 거의 없는 활쟁이에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스킬이니 본인이 종결급 장비로 무장하여 한 명씩 완전하게 킬을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바위를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연소바위는 소비 활력이 매우 높아서, 활력 포션을 든든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충격화살이며, 사냥을 할 때는 계승자 스킬을 돌풍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지만, p v p 에서는 회복을 하기 전에 한 방에 골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충 콤보의 딜 상승을 고려하여 일반을 사용하는게 좋아요. 연계효과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략하고 다음 스킬로 넘어갈게요. 조준 사격을 안찍으면 팔쟁이의 핵심 콤보인 빛빛충 콤보를 사용 못하니 필수로 찍어야하는 스킬이에요. 빛의 사격도 안 찍으면 활쟁이를 하는 이유가 없는거 다들 아시죠? 이동사격은 무빙만 계속한다면 당무 3천을 챙길 수 있는 스킬이며 조건의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것에 비해 효과는 좋은 스킬이라 꼭 찍는 걸 추천해요. 폭탄 화살은 다수의 적들에게 침묵을 걸수 있는 스킬이며 매의 발톱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즉발기 광역 침묵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중앙 혹은 마딜, 탱커에게 사용하여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침묵은 물리계열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의 사용을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힐러는 힐을 못하고 마딜은 공격을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 잘만 활용한다면 공격과 생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매의 발톱은 회피기와 폭탄화살 연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승자 스킬을 생명으로 찍어서 최대 3회가 저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어요. 다발사격은 안개로 찍어서 사용하며 뒤를 넣는 스킬로 활용하는 경우보단 은신한 적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다발사격을 빼고 저격이나 발묶음으로 사용하여 도망가는 적에게 사용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야성의 나머지 스킬들은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스킬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설명드린 스킬들과 부특성의 장점들을 전부 포기하면서 찍을 필요까지는 없을거라 생각해요. 사명의 독바르기는 꼭 찍어야하는 스킬은 아니고, 찍을 스킬이 딱히 없어서 사용하는 편이며, 스킬 효과에 있는 디버프가 유의미한 스킬은 아니지만 광기처럼 다른 특성과 연기가 존재하기에 틈틈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물러서기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안개를 제외하면 일반 파도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매의 발톱과 함께 낙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표식은 비충 콤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찍어야 하는 스킬이며 대쟁에서는 1.4 오더가 나왔을 경우에 대상에게 표식을 한 명만 쓰더라도 모든 홀쟁이가 함께 비충을 사용해서 극딜을 넣을 수 있으므로 꼭 찍어야 해요. 그리고 계승자 스킬로 돌풍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 증가율이 줄어들게 되며 불꽃은 사거리가 너무 짧아져서 표식을 사용하려다가 빨려들어가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여 일반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은신은 딱히 설명 안해도 아시죠?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은신 상태에 돌입하면 살기 스택이 쌓이게 되어 기술 피해율이 상승하며 이것을 활용하여 바다에서 교전이 있을 경우 미리 잠수를 하고 은신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교전이 일어나기 전에 밑에서 극들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재빠른 몸놀림은 사냥을 하는 경우 불꽃을 사용하지만 PVP에서는 일반을 사용해요. 일반을 쓰는 이유는 사냥을 할 때처럼 적들을 연속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반에 비해 증가는 수치가 작고 버프가 끝날때는 감속 디버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드락질은 적에게서 이로운 버프를 두개 훔쳐오는 스킬이며 주로 탱커에게 사용해요. 탱커들이 딜러들에게 맞으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방어 스킬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걸려있는 모든 버프를 제거해버린다면 1.4로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비수던지기는 사실 원거리 딜러를 위한 스킬이 아니라 근접 공격에 영향을 받는 스킬이지만 공격속도와 시전속도를 감소시키고 걸려있는 보호막을 전부 제거해버리며 3초동안 보호막이 생성되지 않는 훌륭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앙의 딜을 집중할 때는 치유감소 효과와 함께 딜을 하게 되는데 상대 힐러들은 체력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활력 보호막을 이용하여 디버프가 사라질 동안 보호막에 의존하게 돼요. 화력이 보호막을 뚫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결국 중앙교전에서 지게 될 것이기에 할쟁이는이 타이밍에 중앙쪽으로 비수를 던져주는게 좋아요. 비수의 사거리가 10m로 매우 짧지만 물러서기를 사용하면 연계효과로 인해 20m로 상승하여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던질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비수는 맞은 적 주변 5명에게 튕겨나가면서 최대 6명까지 적중시킬 수 있는 스킬이니 뭉쳐있는 곳에 있는 적을 타겟팅한 후에 사용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카레 화음은 지진을 사용하며 이유는 불꽃보단 효과는 줄어들게 되지만 적중된 적 주변의 범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범위 피해를 선호하는 이유는 데미지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방어력 감소 효과를 여러 명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중앙교전에서 비수와 함께 던져주면 좋아요. 불협화음은 번개로 이용하고 있으며 칼의 화음처럼 지진을 사용 안하는 이유는 범위 스킬로 변경되는 대신에 논 타겟 스킬이 되어버려서 사용 난이도가 미친듯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이에요. 빠른 이동을 위해서 추격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계승자 스킬을 일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쓰면 돼요. 치유의 돌림 노래 바위는 다수의 적들에게 매혹을 걸어줄 수 있는 스킬이며 중앙교전 타이밍에 맞게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인을 돌리는 동안에도 쿨마다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적들에게 매혹은 항상 적용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팔소리는 안개를 찍어두고 사용하며 적대 세력이 1.4 오더자를 먼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더자에게 사용해주면 타겟 불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생존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스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활쟁이의 이미지와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타직업군에 비해 스킬 포인트가 남는 편이며 공대 단위로 싸우는 경우에는 각 직업군들의 시너지효과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 세팅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연속속이 휠업 다운, 카레 화음 쉬프트 휠 업, 불협 화음 쉬프트 휠 다운, 추격, 마우스 버튼 1 매의 발톱, 마우스 버튼 2 재빠른 몸놀림 쉬프트 마우스 버튼 1 나팔소리, 쉬프트 마우스 버튼 2 표식, 숫자 1 충격, 사격, 숫자 2 빛의 사격, 숫자 3 호응의 날개, 숫자 4. 근두운, 숫자 5. 다발사격, 숫자 6. 치유돌림 노래, 쉬프트 숫자 2. 소드락질, 쉬프트 숫자 2. 조준사격, 이동사격, 쉬프트 숫자 3, 4. 그로아 스킬, 쉬프트 Q. 핵기 쉬프트 E 독바르기, Z 비수 던지기, X 물러서기, C 폭탄 화살, R 플루낙스, T 비탈리스의 날개, Y 은신, 쉬프트 C 성목 실드, s 프트 x 나무늘보, s 프트 f t z 검은 밤의 그림자 망토, 물결, 포션, s 프트 f t f G. 여기까지가 단축키로 지정한 스킬 및 아이템들이며, F2 버튼부터는 수합용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상이 뉴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